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카메라 들고 온 것도 까먹었어요 아 오늘은 모 대기업에서 네 저를 <웃음> 사내 방송의 어떤 인터뷰 컨텐츠로 저를 좀 이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예 네, 이제 퇴근하고서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아좀참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가봅시다 도착했습니다 아또 오랜만에 또인터뷰라 떨리네요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슬리퍼 한, 아, 예, 예. 신발 신고 아, 오세요 아 괜찮아요 아 촬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오는 건가요 네잠깐 <웃음> 네, <웃음> 영상 을좀 찍고 있었습니다 아 <웃음> 메이크업이랑 <메이컨도> 하고 올거 <웃음> 같아 차려 이 갑판.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가지 네네네 잘잘 네. 네. 네, 예쁘게 잘 만들어 주세요 아, <웃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감독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드디어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아 10시가 넘었네요 아 정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쁘다 바빠 현대 말도 있데 한참 걸리는 시간이 오늘은 그 윌라 오디오장이 녹음이 있는 날이라서 퇴근을 하고 바로 그 녹음장으로 갈겁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부디 차가 안 막히길 바라봐 s go. 고 아, 저는 이제 퇴근했고요 빨리 네. 오늘 진짜 좀 정신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녹음하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에이, 도착했습니다. 아, 또 길이 좁아가지고 주차하나 어. 또질 뺐네요. 이럴 때 이수 침착하게. 릴렉스. 하고 오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웃음> 아, 네네. 어, 마, 많이 계시네요. 아,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네. 한 번만 네.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국타잔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윤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무기력한 삶을 변화시키는 도전의 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도전 유튜버 한국타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6만 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요정도 목소리면 괜찮나요? 네네 영상 네. 촬영하시는 네. 거랑 또 녹음이랑은 또 다르죠? 네, 다른 거 같아요 네. 또 정제된 콘텐츠 <웃음> 네. 오디오로만 또 듣다 보니까 네, 맞아요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지는 거 같지는 않나요? 아, 조금 너무 빠르게 되면 은 오디오로만 듣다 보니까 네. 같이 듣는 사람들도 숨차져서 아, 그 오히려 텐션 네. 안 돼요? 네, 게... 네. 다행이 준비되면 말씀드릴까요 사진도 앞에서 찍어 드릴까요? 사진이요? 네, 네. 앞에. 아, 네네, 좀... 저, 저, 저. 네, 네. 좋죠, 좋죠. 네, 릴라가로. 잘좀 예쁘게 하고 올 걸. 사회 무사히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9시가 조금 넘었네요. 배가 고프니까 일단 간단하게 뭐라서 좀해 먹읍시다. 오늘은 겐덴에게겐엘오 간장 알리오 올리오 먹을 겁니다.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퇴근해가지고 오디오 강의 녹음하고 들어와가지고 가난을 해먹으니까 뭔가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네요. 뭔가 나 혼자 산다 스트. 음. 수 없는... 무릅니다. 음. 아우 청양고추 많이 들어. 간쟁 알리오올리오랑 이렇게 버섯, 새송이 버섯. 먹을 거 r 요 look of 맛있겠다. 어우 잘 먹겠습니다. g 끝. 나 d 음버섯 b 진짜 맛있다. 10시가 거의 다됐네요 열0인인치치조조양양이 많긴 하지만 먹고 싶어 시키지 마아 근데 역시 노동 후구 식사가 정말 맛있네요 이 흡입을 했여여분제제책책펴펴 나서 서장히히신한한 재밌는 살면서 몇 번이나 해볼까 싶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강연 녹음도 너무 좋은 기회였고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2시간 동안 원고를 보면서 읽는다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또 오디오 컨텐츠를 이렇게 해본다라는 게또 다른 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경험도 됐고 제가 이제 책 나왔을 때 처음에 그 월간 서른 채널에서 인터뷰가 들어왔어요 총세 편으로 나와가지고 했는데 어,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대표님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다음 막 직장인 탭에 막 메인으로도 올라가고 그래서, 야 신기하다, <웃음> 그러기도 하고. 좀 특별했던 게 우리나라 이제 S S 대기업, 에, 어딘지 말안 했습니다. S 그룹에 사내 방송에 좀 출연을 해달라는 라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 사내 방송 인터뷰도 또 하고 왔어요. 사실 제가 전 회사 다닐 때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는 어떤 PD의 역할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인터뷰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 참 신기하다 그뭐 뭐, 테레비도 아니고 한 회사의 사내방송에 내가 <웃음> 출연을 할 수도 있는구나 싶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요즘사 요즘 것들의 사진을 제가 즐겨보던 채널이었는데 거기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저희 집에서 같이 신나게 아주 즐겁게 촬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 너무 아, 와어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아 진짜? <웃음> 팜... 아, 지금 어울리시는데요? <웃음> 파는 건 아니에요? 아 아니요 오늘 이 인터뷰 분들한테만 네. 선물로 드렸어아 진짜요? 와네 만들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랑 또어 저기, 저기 올리면 아, 예쁠 네, 것같은데네 유튜버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와 너무 예쁘다 저는 남자친구 대신에 제가 진짜 <웃음> 아, 그럼 이걸 보시도좋요알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님 <안녕하세요. 웃음> 집까지 저희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아, 네. <웃음> 네. 하게 됐는데 네. 어떤 분이신지 네. 소개 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일상 영역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계셨는데, 심지어 그 컨텐츠 라인의 첫 번째 또 게스트 가 뭐, 이연 님, 제가 또 이연 님과 네? 또 어깨를 나름히 했다. 막 이런 뿌듯함, 네, 그런 것도 느끼고요. 컨텐츠가 지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다면 제가 여기, 카드를 달아놓겠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너무 바쁜데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데 <웃음> 체력적으로 조금 붙이기도 하고 캬, 이게 저는 책을 쓴다는 게 어... 책 쓰는 것까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이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번에 좀 알게 되었고 뭐 쉽지 않지만 네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감사한 그런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내일 또 저의 본분인 또 직장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 부쩍 부캐가 많아진 것 같아요 직장인, 유튜버, 작가 아무튼 내일 또 출근을 하기 위해서 네, 잠에 들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장인 윤준, 작가 윤준, 유튜버 한국타잔 모두 모두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또 열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또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